안녕하세요 캠핑강영 전문채널 빵이네TV입니다 저는 최근에 강원도 여행을 여기저기 좀다녀왔는데 얼마전에 소개해드린 인제 가볼 만한 곳에 이어서 오늘은 평창 가볼 만한 곳 6곳에 추가로 정선 맛집 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곳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알고 계신 멋진 여행지나 맛집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직접 다녀와 보고 정성스럽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혹시 해피 700 평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평창 어디에 가나 해피 700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철원의 평균 고도가 700m 인데요 이 700m의 고도가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창의 자연은 정말 멋졌습니다 이런 멋진 평창 여행지에 대해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가볼만한 곳 베스트 6첫 번째는 황태회관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여행 첫 번째 코스로 아침 식사를 하고 여행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여행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황태회관은 평창 개관령에서 대표적인 황태해장국집인데요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연중무휴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건너편 공영주차장이꽤 넓게 있어서 주차는 그곳에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전주에 인재여행을 하면서 황태로 유명한 용대리에서 황태해장국을 먹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침도 황태해장국입니다 저희는 황태해장국하고 황태, 황태 미역국 을 주문했는데 가격은 둘다 8,000원입니다 주문하자마자 반찬이 세팅되고요 오늘의 주인공 황태해장국이 나왔 습니다 양은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있고 깨가 솔솔 뿌려져 있어서 보이는 것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황태해장국의 뽀얀 국물이 상당히 구수해 보입니다 그리고 황태 미역국은 들깨가루 하고 버섯이 상당량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스타일의 미역국은 먹어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잘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맛을 봤는데 황태 미역국보다는 황태 해장국이 더 맛있었습니다 황태 회관에 가신다면 황태 해장국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밥 먹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뭔가 보고 있길래 같이 보니까 제비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방문했던 용대리 용바위 식당도 가게 첨화 밑에 제비집이 있었는데 여기 황태여관에도 제비집이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대관령에서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여기 황태여관에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 가볼 만한 곳 베스트 6두 번째는 월정사입니다. 월정사는 평창여행코스를 짜면서 꼭 가고 싶었던 곳인데요 월정사 앞에 이렇게 펼쳐진 전나무숲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월정사 전나무숲에는 다람쥐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다람쥐와의 만남도 기대하고 방문했습니다 월정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명 오대산로 350-1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용요금은 어른이 3000원 어린이는 500원인데 주차요금 5000원이 있어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월정사 전나무숲길을 둘러보고 싶어서 월정사 전나무숲길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선제길이라는 이름은 화원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에서 따온 이름인데 문수보살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깨달음의 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맑은 공기하고 새소리 그리고 오대천에 흐르는 냇물소리가 그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여기 일주문부터 상원사까지 대략 한 10km 정도에 이르는 길로 이어져 있는데요. 가슴 뻥 뚫리는 듯한 풍경의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드디어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 마스코트하고 같은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사실 일주문으로 오기 전에도 다람쥐 몇 마리하고 마주쳤는데 아 이녀석들이 얼마나 빠르던지 셔틀을 누르기도 전에 도망가서 제대로 찍지를 못했는데요 이녀석은 같이 가던 아주머니께서 먹을 거로 꼬시니까 아 이거 잘도 받아 먹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아몬드를 주시는데 아몬드 몇알 챙겨오시면 여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다람쥐하고 놀수 있습니다 안 무서워하네요? 이곳 월정사 전나무숲의 나무는 평균 수령이 8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략 한 1,700여 그루가 있습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에는 아주 유명한 전나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할아버지 전나무입니다. 이 할아버지 전나무는 600년 정도 된 전나무인데요. 2006년 10월 23일 밤에 태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할아버지 전나무는 둘레가 어찌나 크던지 어른 서너 명의 손을 맞잡아야지만 두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다시 조금씩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피톤치드를 양껏 들이키고 월정사로 들어갑니다. 월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의 본사인데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에 창원되었다고 알려진 상당히 오래된 사찰입니다. 이후 1307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이일스님이 중창하였고요. 1833년에 다시 불이 나서 전수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1844년에 영암 장암스님이 월정사를 중건하였다가 한국전쟁 때인 1951년에 사찰 대부분이 전소하였다가 1964년 탄호 만화 한네 스님 등이 중건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사찰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정각이 적각전입니다 팔각 9층 석탑 뒤에 있는 적광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규모가 큰 법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68년 만화스님이 다시 중건한 정각인데요 대체로 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게 통례인데 오대산 월정사의 적광전은 석가모니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월정사에 가면 월정사 석조보살 좌상이라 팔각구층 석탑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둘다 국보 48호입니다 석조 보살 자상은 높이가 대략 한 1.8m 정도 되고요. 석재로 된 보살상인데 팔과 구층석탑을 향해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요, 왼다리를 세워서 마치 탑에 공양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조 보살 자상은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 139호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1월 2일에 국보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살상 앞에 있는 월정사 8각구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로 지정되었고요 높이는 대략 15.2m 정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월정사는 몇 번의 화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월정사 8각구층 석탑도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1970년 10월에 해체 보수를 하면서 각종 사례장치도 발견되었습니다 평창에 가신다면 월정사하고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반드시 가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평창 가볼만한 곳 베스트 6세 번째는 만두야입니다. 만두야는 평창 진부시장에 있는 만두 전문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갔던 곳은 아니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던 집입니다. 외관을 보니까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만두를 빚는 공간하고요 주방이 있고 테이블이 두개정도 놓여있습니다 직접 만두를 빚고 커다란 찜기로 만두를 쪄서 내주시는데 찐만두를 바로 먹으니까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는 멸치칼국수하고 왕새우만두 왕만두를 주문했는데 맛이 좋아가지고 김치만두하고 찐빵까지 주문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솜씨 있는 집이니까요 진부시장에 가신다면 맛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 가볼만한 곳 베스트 6 네번째는 장정계곡입니다. 장정계곡은 평창군하고 정선군에 있는 가랑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인데 아래쪽으로는 오대천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계곡은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깊이가 깊어가지고요. 정말 깊은 곳은 최대 6 m 이상까지도 간다고 하는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장정계곡을 찾아가는 방법은 대비해서 장정계곡 혹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정길 2호 검색하고 가다보면 오른쪽에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이 계곡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물놀이를 했던 곳은 수심이 대략 한2 3 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물도 깊고 깨끗해서 물고기 구경도 실컷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 오랫동안 물속에 있지는 못할 겁니다 계곡물이 콸콸 흐르는데 소리만 듣고 있어도 아주 시원해지는 얼음 계곡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전 계곡은 수심이 아주 깊어 가지고 구명조끼는 필수입니다 장전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계곡이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그늘도 있고요 수심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아이들이 놀수 있을 만한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성수기 전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계곡에 텐트를 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계곡에서는 취사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수신 깊은 계곡을 찾으신다면 평창 장전계곡에 가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평창이 아니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쌀이꼴 식당입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음 코스로 가는 길에서 조금만 가면 정선이 나오더군요 정선하면 유명한 곤드레밥집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쌀리골 식당도 꽤나 숨쉬 좋은 곤드레밥집입니다 정선에는 워낙에 나물이 잘 자라서 여기저기 나물밭이 많았는데요 곤드레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도시지역에서 곤드레밥이 유행하면서 정선지역에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쌀리골 식당 같은 경우는 곤드레밥이 7,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는데 기타 도토리묵이나 돼지고기볶음도 있었는데 우리는 곤드레밥 3 2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곤드레나물밥이 나왔는데요 커다란 대접에 곤드레나물이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밥입니다 이미 고소한 냄새가 폴폴 풍기고 있는데 살짝 매콤한 자박장을 넣고 비빌 건지 아니면 양념장을 넣고 비빌 건지 선택해서 비비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밥만 자박장으로 먹고 나머지는 양념장으로 비벼 먹어도 됩니다 자박장은 살짝 강댕장처럼 보이는 비주얼인데 이곤드레나물밥하고 같이 먹을만한 국물하고 반찬들도 같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아들들 입맛에 잘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밥이 부족해서 추가로 말씀드렸더니 곤드레나물이 별로 없어서 그냥 먹으라고 추가로 밥을 주셨습니다 추가 밥에는 사실 곤드레나물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곳 고소함은 어디 안갑니다 이어서 평창 가볼만한 곳 베스트 6 다섯 번째는 육백마지기 입니다 사실 육백마지기는 한 3년에서 4년 전부터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번에 평창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600마지기에서 백패킹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야 여기서 꼭 백패킹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백패킹은 금지가 되어서 차박으로 많이 오시더군요. 평창 600마지기는 청옥산 1,200m의 밑하면 일대를 일컫는데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이 풍력 발전기입니다. 차장은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고요, 화장실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여기가 산 정상이라고는 느껴지질 않을만큼 쾌적합니다 평창 600마직이라는 명칭은 겹시 600마를 뿌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600마직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산 정상에 넓은 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랭지 채소밭인데요, 1960년대 초부터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대가 워낙에 높아서 모기도 없고요 배추는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하고요 무는 달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6월에 평창 600마지에게 가신다면 이렇게 흰색 데이지꽃이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을 겁니다 데이지꽃밭은 축구장 6개를 합친 규모에 만발해 있는데 여기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그림같은 풍경입니다 600마지기 같은 경우는 평창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평일에는 하루에 한 400여대 주말에는 1000대 이상의 이곳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 피크시간에 올라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른 아침이나 조금 늦은 시각에 일몰을 보러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평창 600마지기에는 15개의 풍력발전기가 있는데요 이 드론을 띄워서 풍력발전기하고 같은 높이에서 보니까 또 다른 풍경입니다 600마지기 가운데로는 이렇게 데크길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산책도 가능하고요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예쁜 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600마지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장소는 이 교회건물인데요.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은 만큼 핫스팟입니다. 평창 600마지기는 고도가 높아서 해가 지면 상당히 쌀쌀해집니다. 실제로 이곳은 바람도 많이 불고 7월에서 8월 평균기온이 12도에서 19도에 불과해서요. 한여름에 가더라도 가벼운 바람막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타임랩스를 걸어두고 계속 찍고 싶었는데 아 이거 날이 추워가지고 중간에 멈추고 왔습니다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차박을 준비하는 차들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차박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6 0 0마지기 같은 경우는 취사가 금지된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취사금지라고 되어 있는 현수막 앞에서 아이 숲까지 피워가면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규칙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여행을 하신다면 이 600마지기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창 가볼 만한 곳, 베스트 6. 마지막 여섯 번째는 두타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두타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국립자연휴양림이라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숲속의 집 숙박요금은 성수기 7인 기준 11만 9천 원이고요. 휴양가는 4인 기준 68,000원 야영데크는 5인 기준 15,500원 입니다 두타산 자연휴양림은 매표소를 지나면 바로 야영장이 나오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야 야영장이 나오 니까 최소 미니멀 모드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타산 자연휴양림은 입구에서 부터 계속 왼쪽으로 계곡이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지만 발 담그고 쉴 정도의 수량은 됩니다 두타산자연휴양림은 목공예 체험장도 운영하는데 마술종이공예라든지 목걸이 만들기 솥대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실로폰 만들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두타산자연휴양림의 휴양가는 대부분 4인실로 되어 있고요 12인용 큰 방도 두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꽤나 깔끔한 나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연립동 인데요 7인용 방두개가 있습니다. 성수기 기준 1 1 9 0 0원인데두 가족이 와서 같이 묵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창 가볼만한 곳 베스트6 플러스1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TV가 구독자님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